해친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HLDA 지금은 갤럭시 S23 게이밍 퍼포먼스의 짜릿함에 빠질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매시를 알려드립니다